자 2022년 지금 조금 우리가 이제 이야기 서막을 풀어나가고 있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욜로 시대는 정말 네. 점점 투자에 관심이 많고 돈 되는 것에 점점 집중되는 현상 이것을 생각하면 많은 것들이 또 재테크나 투자 분야에 있는 제로서는 조금 그림이 그려지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투자나 또 요즘 젊은 친구들이 많이 하는 가상화폐, 디지털화폐 쪽이나 또 여러 가지 비2에서뭐 집을 산다든지 아,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이해 되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에 보니까 이 특히 우리들의 다큰 자녀들 2030이다큰 예. 자녀들이 그 전보다는 소위 짠테크 예. 짠테크를 잘안 한다고 그래요? 예. 왜 그래요? 얘들은? 그러니까 여기는 조금 그 정교하게 데이터를 들여다봐야 되는데 음. 짠테크라고 하면 일단은 예를 들어 쿠폰 음, 음, 뭐 정리편 뭐 포인트 이런 걸 예.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음. 이 택, 짠테크라고 하는 일상을 아주 절약해 가지고 하는 것들은 음. 대세는 대세예요 그러니까 예. (2030) (4050까지) 다 포함해서 음. 평균적으로 5 0가 넘는 사람들이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기 음. 때문에 전체적으로 욜로의 정말 만, 감정적 만족의 지연 뒤로 미루는 거이현상은 그대로 가는 건데 음. 이 짠테크를 선호하는 태도의 5 0 퍼센트를 기준으로 놓고 4050은 짠테크를 좀더 해요. 음. 더 아껴, 검소하고 뭐 하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음. 2030은 50%보다 조금 못합니다. 음. 덜중요하다 생각하는 음. 거죠. 이, 이분들 2030 세대가 조금 더 선호하는 투자는 예. 조금 더 빠른 투자예요. 빠른 결과를 아. 볼수 있는 투자를 선호합니다. 예. 그래서 가성비가 높은, 높은 그렇죠. 투자네 그렇죠. 그죠 포인트 아끼는 것보다 음. 차라리 가상화폐는 레버리지가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네. 여기에 투자를 하는 게좀더 빠른 결과를 볼수 음.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 그래서 가상화폐에 많이 뛰어드네. 그다가 사실 이2030 세대, 음. 그러니까 올해 사실 금융위원장 4월에 달그 한번 난리 네. 났잖아요 젊은 애들이 잘 모르니까 이거 가르쳐 줘야 돼, 뭐러면서. 음. 지금도 사실 50, 60 세대의 많은 분들이 젊은 애들이 막 코인, 이불확실스에 불바닥 뛰어들고 있어. 막 그렇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 있어요. 그런데 거기 있는 것들을 잘 보면 은 저희가 그걸 조사를 해봤습니다. 예. 정말 잘 모르고 있나. 음. 생각보다 지금의 2030세대는 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음. 여기에 이, 이 가상화폐 시장이 불확실성도 크다는 것도 알고 있고 예. 여기가 예측도 좀 어렵다. 음. 그래서 소액으로 공부하는 차원이라면 괜찮다. 음, 음. 굉장히 사실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예. 거죠. 그런데 그4050 선배 세대들과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2030세대는 그런데 불확실성 높고 위협하다는 걸 알겠는데 음. 여기에 내가 들어가면 쭉벌수 있을까 <웃음> 게다가 이게 내버러지가 없는 상태에서는 공정한 투자야 이렇게 생각해요 게다가 이 (2030) 세대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돌을 볼수 있겠는데 하는 생각의 근거는 음. 학습 능력입니다 음. (2030) 세대는 생각보다 스펙도 좋고 많이 예, 배운 네. 세대예요 예, 물론 예. 뭐 이게 문해력이 음. 작다 학벌만 높고 뭐 실제로 아는 건 없다 뭐 이렇게 비판하는 선배들도 있는 건 음. 아는데 물리적으로 드러난 성적표 이런 거 보면 높아요. 예, 외국고도 예, 잘하고. 예, 음, 근데 이분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학습 능력에 대한 과신이 있어요. 음. 그래서 이분들이 가상화폐 시장도 들어가는 거죠. 공정하다고 음, 생각하니까. 음. 그런데 여기서 이걸 보시는 우리 선배님들 부모님 2030 세대 부모님들 세대가 많이 보시잖아요. 예. 우리 자식들이나 조카들이 왜 여기에 들어가나. 그렇죠. 위험한데. 위험한데. 빠난데왜 <웃음> 그렇게 또 아니 돈, 이렇게 절약하고 생활이 만들어주는 건데, 돈은. 예, 시간이 예. 만들어주는 건데, 왜 이거 못 참지? 그렇지, 아끼고, 아, 아끼고, 아끼고. 아, 아, 벌써 는 어, 그죠, 이렇게. 어, 대표님 표정에 벌써 짜증이. <웃음> 어쨌든, 이제. 근데 이거 의 핵심의 기저에 있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예. 이, 지금의 2030은 문화적 취향이 대단히 없습니다 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선배님들 5060에 살았던 청년 세대, 예. 70년대, 80년대, 예. 이때, 너도 가난하고 나도 가난하고 이제 학, 대학교 복학해 갖고 이제 음. 뭐 전투복 비슷하게 물들어라고 있는 게 음. 폼이었던 시절. 예, 예. 그 시절은 이 친구들한테 없어요. 만원만 원의 접심값이 있다 그러면 5060은 야, 제대로 된걸만 원짜리 먹어. 음. 이게 5060의 멘탈리티인데 예, 예. 2030은 스타벅스나 커피빈 그러니까 고급스러운 컵 브랜드 커피를 하나 딱 확보한 다음에 음. 남은 금액으로 삼각김밥을 먹느냐, <웃음> 편의점 김밥을 먹냐 아니면 동네이 2천원짜리 먹느냐 이걸 선택하는 예, 예, 예. 이 문화적 취향은 공교롭게 비가역적입니다. 아. 되돌아가질 않아요. 예. 흥미로운 거는 여러분 잘 아시는 스타벅스 있잖아요. 예. 스타벅스가 미국의 베이브부머 세대가 이제 1946년생부터인데 음. 이 세대의 자녀 세대인 에코세대가 예. 1980년대 생들이에요. 예. 이 세대가 문화적 취향이 대단히 높습니다. 음. 이 높은 메트로폴리탄의 문화도 글로벌하게 예. 이제 높고 경험이나 취향이 높은데 음. 이 세대의 그 문화적 취향을 잘 공략한 게스타벅스예요 음. 원래 대표님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커피는 옛날에는 데스토랑가면 물처럼 마시는 거예요. 공짜로 있었잖아요. 음. 그걸 4달러씩 주고 마시는 어. 시장으로 확 바꿔버렸잖아요. 스스가 그게 문화네 그죠 문화죠 음. 그 메트로폴리탄에 있는 베이비, 베이비 부모 세대의 자녀 세대인 그 에코 세대의 높은 문화적 취향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시장을 음. 이해 못하는 거죠 음. 똑같은 거죠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이 책에도 나와 있지만 2030 세대가 과거의 5060 세대 선배보다 집에 대한 소유의식이 음. 대단히 높아요 예. 문화적 취향이 아. 가장 극단에 있는 게 공간에 대한 욕구예요 음. 그래서 공교롭게 돈도 없는데 2030 세대가 인테리어에 관심 많다니까요. 음. 그리고 그러니까 거기에 30대는 이제 취업하고 하니까 그렇게 빚을 끌어서 집을 사는 거예요. 음. 투자 행위를 넘는. 그러니까 단순하게 2030 청년층들이 굉장히 비투를 많이 해서 또갭 투자 등등 해서 아파트를 막 샀잖아요. 이것을 단, 단순하게 투기 목적으로만 봐서는 안 되네. 그죠? 돈, 돈, 돈, 돈 한다. 이렇게만 음. 보면 이해를 전혀 못 하는. 그러네. 예. 네. 네. 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웃음> 문화적 <웃음> 취향의 입장을 생각해보세요. 스타벅스 이야기를 또 하시니까 참 많이 공감이 됩니다. 사실은 뭐, 그리 지나다 보면, 스타벅스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짜증이 나거든요. 왜냐하면, 아니, 우리 가게들은 텅 비었어. 우리 카페들은 텅 비었어. 그런데 이 스타벅스는 줄을 서 있네. 아유 저는 왕 짜증, 아니, 커피 마신 차이나고 도대체 남아. 여기 뭐? 그렇지. 음, 네. 또 또 커피 값은 됐다 비싸요, 그죠? 그렇죠. 아, 그런데 그게 2030을 이해하는 키워드네, 그죠? 그렇죠? 문화적 취향이 키워드입니다. 음, 우리가 라떼, 라떼 이거하고는 완전 다르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부나 이쪽에서 <웃음> 음, 음. 뭐 청년세대 주거 문제가 심각하니까 일단 많이 공급해야 된다 해서 고시원 음. 수준을 막 만들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아. 그래서 청년세대가 불만이 많은 거예요. 안 맞아요. 그 세대도 <웃음> 넓은 공간 원해요. <웃음> 맞아요. 물론 이게 정부 자, 재원이라는 게 이렇게 한 한정적이기 때문에 네. 이건 무한정 공부할 수 없지만 음. 문화적 코드를 잘 이해한 세밀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 청년들이 이제 비율적으로 소위 아까 우리가 짠테크 네. 이런 소소한 재테크에 대한 관심도가 그 이전보다는 50% 이하로 줄어들었다 하는 것과 지금 2030 우리들의 다큰 자녀들은 우리 어른들과 부모들과 달리 굉장히 문화에 대한 코드가 강렬하다. 강렬하죠. 자, 그리고 이 친구들이 그래서, 어, 자기 공간, 또 심지어 요즘 좋은 아주 멋진 차, 네. 이런 등등에 대한 니적은 높고, 그냥 어떤 의미에서는 좀 폼생폼사 같기도 해요. 그냥 <웃음> 같기도 한데 문화라는 게 잘못 생각하면. 그러면 그 차이에는 무엇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빨리 뭔가 성과를 얻어야 된다는 이런 조바심, 그 다음에, 어, 문화적인 것들을 다른 사람 누리는 것을 나도 빨리 얻고 싶은 이 욕망. 음.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아끼지 않는 애들. 아, 예. 이 간격은 <웃음> 뭐가 있나요? <웃음> 아, 그 간격에는, 어, 그간극에는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음. 음, 공동체가 빠진 것 같아요. 공동체가 빠진 예.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대, 다른 차원인데, 한 세대가 가지고 있는 가장 아주 큰 결핍은, 예. 이 청년기 때에 가졌던 가장 큰 결핍은, 음. 이게 중년기, 중장년이 되면서 과잉으로 드러내거든요. 예. 지금 5060 세대가 가지고 있던 음. 청년 시절의 그 공통의 가난함, 예. 음. 그 다음에 공통의 그 뭐랄까, 위계, 음. 조직의 위계 관계에서 결핍감, 이게 과도한 권위의식이나, 음. 그 다음에 집이나 재산에 대한 과도한 집착, 이게 두 가지로 드러나거든요. 예. 똑같이 지금 2030이 좀큰 결핍이 어디에 있냐. 음. 혼자 커왔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중심적으로 키워왔잖아요. 음. 그러니까 요 부모 세대가 2030을 5060 세대가 자기 결핍이 너무 크니까 음. 선택권을 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예. 양육을 해왔어요. 넌뭘 예. 원해? 네가 좋아하는 음. 골라봐. 내가 그르로 해줄게. 음. 이렇게 키워왔으니까 자기 선택권이나 통제감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커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 공동체에서 5060은 살기 위해서 음. 뭔가를 맞춰왔어요. 음. 그래서 섭외가 아시겠지만, 90년대 중후반에 대형의 히트를 친자기발서가 있습니다. 제가 그거 옛날중두에서 샀어요, 최근에. 예. 인맥 만들기라는 책들어보셨어요그 책이, 아. 책이 자기 베셀라에서 그 기자가 우연히 쓴 건데, 예. 너무 많이 팔려가지고 독립해가그걸 회사까지 만들었어요. 음. 인맥 만들기 그 책을 보면, 우리 부장님이 거기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부장님이 가시는 교회를 가라, 주말에. 음. 산에 같이 따라가라. 예. 조직 생활에 헌신해야 되잖아요. 야, 그건 뭐, 꼰데인 제가 들어도 지옥인데. <웃음> 그, 이, 그러니까 조직이나 공동체에 맞춰서 음. 음. 자기의 눈높이나 가치관 같은 것들을 계속 이렇게 깎아왔어요, 이렇게. 음. 음. 그런데 이 2030은 이 공동체 경험이 약간 좀 구멍이 나있어요. 그러겠네요, 네. 예. 그러니까 경쟁의 대상이고, 뭔가 비교의 대상이고, 음. 어 필요할 때 SNS 관계가 중심이니까 끊어도 음. 되고 통제 음. 가능한 관계니까 여기에 큰 결핍 같은 게나중심이아 그래도 이제 강하고 네. 또 어, 그러다 보니까 비교에 상대적으로 더 취약하겠네요 그죠? 그렇죠. 옛날 우리 세대보다는 비교에 그렇죠. 취약하고 그런데 요즘 보면 뭐 취직도 잘안돼또 돈벌이도 시원찮아 뭐 등등하니까 그런 부에 대한 박탈감 뭐 책에 보니까 참 재미 재미있게 읽어, 느꼈던 게 벼락부자랑 벼락거지가 뉘앙스가 완전 다르다. 아니요. 그걸 제가 생각 못 했거든. 네. 근데 그게 너무 너무 실감 나더라고요. 예, 2020년도에 그 단어가 처음 튀어나와 가지고 예. 그게 지금 찾아보시면 시사용어사전에 진짜 등재됐습니다. 예. 등재된 단어인데 여러분 벼락부자에서 파생된 음. 단어가 벼락거지인데 예. 벼락부자를 들으면 불안하십니까? 아니에요. 시기나 질투심 음. 같은 건 생기죠. 근데 벼락거지를 들으면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거지? 소외감과 이 열등감과 맞아요. 심지어 어. 불안감이 완성되는데 어, 벼락부자는 다른 사람 이야기인 것 같고 벼락거지는 내 이야기인 것같아 그러니까, <웃음> 그러니까 여기 불안감은 소외감을 주기 때문에 <웃음> 예.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아, 책에 너무 내가 그걸 읽고 어. 절감했어요. 맞네, 맞네. 이게 빼락부자랑 빼락거지가 거저 반대되는 말이 아니라, 이것은 네 이야기고, 이것은 내 이야기네. 바로 그렇죠. 느껴지더라고. 그렇죠. 어. 근데 어쨌든 그 단어에 30대, 20, 30대가 더 음. 크게 반응하는 게, 음. 공동체 결핍 같은 것들도 반응하고 있는데, 우리 선배님 세대만 해도 사실 공동체, 그런 신분 격차나 이런 갭, 이 내가 생각하는 게 맞나 해도, 음. 일상적으로 사람과 만나니까. 그렇죠. 어? 내가 생각하면 샤별 문제 아니네. 음. 그렇게 고립됐다 그래도 아 얘도 이렇게 생각하네 음. 이러면서 이제 이게 소통이 되는 예. 무리의 문화가 있었잖아요 음. 친구들의 문화 근데 이게 새것보다 이공3공한 그게 없어요 그렇군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사실 트렌드라고 하는 것은 어 우리 같은 꼰대들은 저를 민감하지 못해요 뭐 이제 뭐다 인생 다산것 같고 <웃음> 인생 다산것 같고 좀 이제 둔감한데 대신에 뭐, 제 애들만 하더라도 보면 굉장히 트렌드에 민감하거든요. 트렌드 변화를 빨리빨리 빨리 따라가고, 네. 또 어떤 면에서는 뭔가 선도 하려고 애쓰는 아, 모습도 아, 보이는 아, 것 아, 같고, 아, 그런 등등을 이 책에서 정말 재미있게 읽었어요.